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웃음> 너무 연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온라인의 그 <웃음> 기능들을 거의 맛을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젊은 쪽에서 속하니까, 물론 실제로 어리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근데 하여튼. 예, 젊은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의 그런 장점적인 거는 많이 못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었죠 예, 교회 자체가 많이 못 모이다 보니까 거의 두달 가까이 예. 그런데 이렇게 구심점을 해주시는 그 소수의 분들이 계셔서 지금 아직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는 이유가 두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되게 너무 이렇게 부러운 게 다들 이렇게 신앙적인 교제를 잘 하시는데 저희는 되게 또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만나서도 그런 교제라 간증을 잘 못하는 완전히 그 코로나가 딱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조제조차도 많이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드라이해지더라고요, 신앙적인 마음.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터가 재단법이잖아요. 인 근데 교회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니까 예배를 아예 못 들었을 때도 온라인으로만 들었지만 그 어머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제가 봤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섯 종류의 애배족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경족, 어떤 사람을 해방족, 가나안족, 뭐 자각족, 사모족. 근데 네, 이런 게좀 이렇게 드러나나요? 어떠세요? 교회마다. 저희는 별로 거기에 포커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 2020년도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 하시는 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정체성이 완전의 진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잘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다 이런 거에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그거좀 포커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그랬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완벽하고 또 보여지는 예배의 많은 부분이 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기에 굉장히 멋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거를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그런 것보다는 회복될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 안에서 가치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아요 생기교회는 오히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사월 말까지였지만 그때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었고 네. 네.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 300명 정도의 성도로서 평가를 해 본다면 예. 음. 네, 그러면은 그 다섯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 골고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예, 네, 평소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첫날 나오셨던 분이신데, 음. 예,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웃음> <웃음> 그동안 되게 많이 보고 싶었다 뭐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그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다 뭐 이런 얘기로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사무족이나뭐 여러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온라인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냥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 개념도 아직 잘 모르시니까 예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예, 여러분들의 유형이 우리 교회는 예,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섯 가지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들 안에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류들이었던 것 같고 한국 간사님 교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대가 많거든요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손 붙잡고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면서 남편이 나오고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거의 한 2, 70년을 이제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어, 저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그전에는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니까,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니까, 그냥 가족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지만은, 관계가 끊어지면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한 분들도 제 생각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고, 다시 이제 몇달 만에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하게 되면서 몇몇 분들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어요 걱정했던 분들은 뭐 또그 어르신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전염 위험성이 있으니까 못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손자나 자녀들도 당연히 같이 할머니가 안 나오고 어머니가 안 나가니까 네.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반 정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자격이좀큰것 같아요 좀, 큰것 같아. 좀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됐죠 예.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청년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브릿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개인화 시대가 돼가면서 그런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족교회라는 게 분위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신앙심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같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들보여니죠 예전에 그 밀레니엄 뭐 Y2K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때 한창 이슈 됐던게 뭐였냐면 사이버 예배가 과연 정말 예배인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제 화제가 되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20대 네. 때였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진짜 예배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창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TV 화면 틀어놓으면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됐었던 때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됐는데 이제 되게 현실로 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음. 제가 이제 너무 나간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의 어떤 캐릭터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캐릭터가 그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실에 저는 여기 있지만 이제 제가 만든 어떤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 하나의 캐릭터가 제 자신의 분신이 돼서 예 네, 그래서 그 사람, 그 존재가 어떤 공동체의 무리로서 한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이 이제 떠오르면서 예 네,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진짜 우리 눈앞에 오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는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어떤 현실 속에서는 함께 모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런 예배많이 유일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면 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살지만 20년 전에 지금 이 시대가 왔었던 것들을 예측은 했지만 또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세대의 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예배 형태와는 좀더 많이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또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좀 허황되고 좀제뭐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의 어떤 예배는 새롭게 정의되어져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시대 속에서의 어떤 예배 정의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접목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재미있는 생각들도 한번 해 보는 경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지금 다섯 명도 사실은 판도혁 시대의 어떤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온도 차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교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또 온라인 예배가 생각보다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이 편리한 도구가 아니니까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카톡도 못 하시거든요. 네. <웃음> 그런데 안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줌이라고 하는 네, 이걸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국제적으로 더 공동체성을 갖고 새벽 기도도 어, 직접 가서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줌을 통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고 어, 제가 온라인 예배 장단점에 대해서 진리에 접근하기가 더 빠르고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한 이런 점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성수계의 의견은 너무 가볍고 공편적이고 개인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분명한 거는 아까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유용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 세대들은 그냥 그들의 문화의 일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의 그 아바타들끼리 모여서 예고를 드린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앞서간 생각이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웃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만한 왜냐면 그 경험이 아직은 저도 없으니까 근데 벌써 4년 됐네요 필드버그가왜 그 가상세계를 주제로 한 영화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네, 거기 보면은 진짜 옷이 오감을 느끼게 해 주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올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어떤 답을 내리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정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우리가 그렸던 것들이 지금 20년 후에는 너무나 체감적으로 다른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준 집사님 같은 경우 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배 의 본질적인 부분들, 공동체성까지 더 단단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이론으로 아 이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그냥 단순히 흑백 논리로 판단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약간 예배 예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자율화되어져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동체 예배는 예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송 기도 헌금 축도 뭐 이런 어떤 예배 순서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동체적인 어떤 예배에서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배 형태가 옳고 혹은 그런 방법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한 나머지 뭔가 이제 그 예배 예전이나 예전부터 왔었던 어떤 그런 부분의 공동체 예배로서의 네. 어떤 그 구성되어진 여러가지 것들을 좀 무시까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도외시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비약을 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뭔가 예배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그 음, 예. 음, 음, 음. 그 행위 자체만도 예배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예배라고 다 하는 어떤 개인적인 예배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속에서 이제 공동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귀찮아지거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뎌지고 오히려 개인주의적으로 느낌이나 어떤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예배를 정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좀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지극히 개인적인 것, 그리고 느낌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만나는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인정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것이 공동체 예배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지거나, 혹은 그것이 자기만의 어떤 예배 기준이 돼서 평소 때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되죠. 왜 공동체 예배로 주일날 가야 되요.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나 그런 것들이나 예배 예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잘안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되게 기독교에서 완전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전 리트로지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전이 분명히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진짜 바르게 소야될것같데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초기에 교회를 나가시는데 조상들한테 뭐 절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를 무조건 우상숭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막은 쪽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용인을 해준 교회도 있었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관습이니까 해라 마음만 뭐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용인해줬던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소가 있습니다 정리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웃음> <그럴 수 웃음> <있겠다>. 아니 이슨얘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요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죄송하지만 네, 저도 목사지만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큰 어떤 55인치 TV에다가 유튜브를 이제 해놓고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 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도 좀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소파에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뭔가 이제 분명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위축되어진 저의 마음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웃음>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웃음> 뭔가 계속 정죄받는 느낌도 들고 <웃음> 제안에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 확실히 현장 안에서 이제 드리는 것들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저번에는 이제 잠깐 컵을 들고 가가지고 물 마시려고 이제 컵을 떠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 계시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음> 이제 온라인 열때 <예배때> 목사님이 <목소리도> 얘기하셔가지고 <웃음> 예, 굉장히 마음이 뜨끔하고 <웃음>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좀 줌이나 이런 수 통해서 이제 서로 대면하고 드리는 것은 좀 한결 마음이 좀 가볍고 또할 수도 있는 그런 반면에 또 그냥 여러 모습들이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좀, 예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아닌 건지도 판단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약간의 혼란 예. 그리고 이제 그 혼란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 뭐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희도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서 같이 10명에서 제안을 15명 정도로 우리는 올렸는데 그몇명더 늘었는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5명함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질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렸던 것이 얼마나 이게 퀄리티가 있는 예배였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드렸던 때가 참 많았구나. 그런 자각도 하게 되면서.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학자는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앞으로는 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이제 또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앞으로는 오프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 예배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비록 화상이지만 대면하면서 볼수 있는 예배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봐야만 하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예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성찰과 함께 한 여섯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을 또 우리 각자의 버전에 위해서 더 개발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분별하고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진리에 접근하기는 빠르고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하지만 성숙에 이르기엔 너무 가볍고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요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그냥 갑자기 제 마음에 툭 이렇게 던져준 그래서 제가 뭐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좀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우리 안에 어떤 더 보강된 내용들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는 약간 예배가 위로도 소통이고 좌우로도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형제 자매와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지은 자매님이 얘기하신 줌으로 하는 예배는 수평적인 소통과 수직적인 소통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직적인 소통은 되는데 수평적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 오프라인 예배도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11시에 가가지고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수직적인 소통을 위해서 예배하지 그냥 끝나고 나서 성도의 교제해서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도 인사 나누는 것 뿐이지 뭐 사실 수평적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형식은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냥 수직적인 소통에만 너무 중점을 맞춰서 오프라인 예배도 그렇고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그 어떤 예배 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냥 생각하지만 뭔가 이제 예배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안에서의 소통이나 간증이나 기쁨이나 또 서로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까지 감싸고 또 공감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네, 그런 예배를 조금 더그 수평적인 부분도 좀 네, 신경을 써서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예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온라인으로도 그런 예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아운드에서도 그런 어떤 예배 모델을 좀 추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는 신학적인 깊이는 없지만 그냥 생을난대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대형교회들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드리게 방해를 했는데 청탑도 다막 떨어뜨리고 막 교인들을 다 흩었더니 중국 정부의 바람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 가고 지하로 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딱 들으면서 솔직히 뭐 예배 형식이라는 게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방공론적인 차이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그런 흐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더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될까? 이런 방법으로 자꾸 찾아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찬양을 하니까 더 좋은 노래, 더 감정적인 노래. 근데 그거는 때로는 제 감정만 만족하고, 상대방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찬양도 사실은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복음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그런 교회 문화권 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잘 지내가고 싶은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감사를 찬양을 드리면 되는 성도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야 되긴 하겠지만 은 틀리면 틀림대로 기쁜 마음을 그냥 드리세요뭐 너무 눈치 보시지 마시고 그런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방법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간에 또 각자의 마음 안에 정말로 올바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그런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방법론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네, 그런 생각을 좀해습니다 그럼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죠. 특히 단임 목사.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양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목회를 해왔고 그런데 그 양들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간다거나 예배를 같이 못 드림으로 인해서 양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늘 걱정을 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저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그 걱정인 거지 설교할 때도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데. 그거는 그냥 목회자들의 하나님이 주신 목양에 대한 그 마음 그런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거의 매주마다 설교하거든요. 수요일 예배는 줌으로 하고 주일 공회는 유튜브로 해요. 유튜브는 제가 한 달에 한번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집중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실 거기에도 포커스를 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찬양을 어떻게 드리냐 보다 더 중요한 게그 찬양의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히 아느냐 사실 거기에 의해서 예배 의 퀄리티가 좌우되는 거잖아요 강민국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필요해요. 리더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그리고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트린티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한다고 포커스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린티 교회가 이 상황과 상관없이 더 공동체성이 강해지고 정말 줌이 사용해 보면 이 찬양이 이게 서로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거하고 모르겠어요. 신호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소리도 되게 이렇게 퀄리티가 너무너무 낮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그 느낌은 절대로 낼 수가 없어. 이 줌에서는. 제한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더 공동체성을 느끼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훨씬 더 집중을 하니까 그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것 같아 요 이런 면에서 안집사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아버지거든요 영적인 아버지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밤새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 줌이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작년에서부터. 근데 작년에도 그니까 시행착오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아, 이제 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 제가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계속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의 본지가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전교인들이 다 들어와서 매일 그 삶을 나눠요 거실에 나와서 누구나 아무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느낌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어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 그 카톡방에서 같이 살고 성경읽기도매일 같이 올려서 같이 하고 이런 것들 중보기도 하는 것도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같이 나누고 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 음, 또한 가지는 인도자가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생수를 전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를 막 준비하는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한테 생명이 흘러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 인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멘트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합다 찬양합시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인도자가 인도해 주니까 아 우리 마음이 아 지금 내가 여기 방이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인도자 제가 지금 그 수요일마다 설교를 본질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막힌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더 깊은 진리 더 깊은 본질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또해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관절증이 조금 저도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는네 오늘 되게 네.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유정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네. 그냥 드는 생각이 있다면 네. 뭔가 하나님 그분을 우선시 했을 때 예배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는 오프라인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세하게 어떤 형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예, 예배의 대상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인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오프라인 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시지만 가상 공간 속에서 존재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 공간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인 모든 상황 속에 다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존재하신 분이고 우리는 3차원까지밖에 경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4차원도 아니고 한2 0억의 예수 글을 믿는다. 아, 그 20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대일로 다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 신데 우리의 차원으로 자꾸 아,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라는 걸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걸 또제한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지금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 온라인의 이 간격도 앞으로는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동시에 소통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라면 어쩌면 이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사운드 질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그러면 진짜 바로 옆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온라인상의 우리 만남들도 가능하게 될 날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한 것만으로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저게 아닌 것 같고 진짜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 오프라인과 가상 공간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잊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험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만날 것이냐에 더 많은 포커스를 한다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더 다차원적인 어떤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사님. <웃음> 네. <웃음> 네. 네, 전혀 제가 예상치 않았던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생각이 지평이 넓어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트리티 교회에 참 감사해요.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웃음> 감사해요. LT 데이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웃음> 아이고. <진짜>. 어떡해. <웃음> <야>. <웃음> 공지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한 학기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한네번 정도?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 정도가 될것 같은데, 요 정도의 시간으로 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졸업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까요 예. 네, 감사해요. 네, 네. 어, 한네번 정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신에 좀뭐 숙제도 좀 하시고 아주 부담스럽게는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퀄리티 있게 하려면 네,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좀 졸업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실례지만 목사님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는 지금 아침 시간이죠. 거기에서 한시간 빼고 밤낮이 바꾸면 돼요. 네, 거기 11시면 은 여기는 아침 10시. 저한테는 이 아침 시간 이렇게 하는 괜찮으세요. 게 좋잖아요. 네. 음. 여러분만 괜찮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웃음> 어, 참좋네요 이렇게 해도. 사랑에 예, 참 여기도 좋은 동지를만난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사다음음엔집 집을 여주주요요 d c i b 그러겠습니다 is here. So, you see, though, could you come in? I edit him up 오늘은 우리 안지은 집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는 참을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하나의 지체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음.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감사드립니다예수님의이름으로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Amen. a 니다 n Amen. a 네, e n a m e